안녕하세요. 페만드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잠시 곰곰이 생각해본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맨날 시청자라 그러잖아. 그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서 음, 시청자분들을 표돌이로 부를까 하는데 어때요? 표돌이 아 어서오세요 우리 표돌이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설레발 좀 쳐보고 <웃음> 지금 제가 하고도 좀 부끄럽긴 한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절이 괜찮다 하면 그걸로 그대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웃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어, 일단 잡서를 밀어놓고 원래 오늘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1650 슈퍼 품질 비교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요청하신 분들좀 있더라고요 저희 가게 기준으로는 잘안 팔리는 제품이니까 사실 제가 안 올릴까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걔네들 워낙 발열이 낮은 제품이잖아요 전력 소모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AS 좋은 싼 제품 쓰면 되지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막상 표를 만들면서 느낀게 있는데 아 제품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성능 차이는 없는데 온도 차이라든지 아니면 소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650 슈퍼를 저렴하게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표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12월 버전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650 슈퍼 성능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신있게 어느 정도가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을 거예요. 그거 한번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자고 들고 온 거예요. 1650 슈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품이랑 비교하면 RX 570 그리고 1060 6기가 그리고 RX 580 하고 비교해도 한 10% 가까이 성능이 더 좋은 제품입니다. 아 이거 표에 보니까 6%, 뭐 7% 차이인데 왜1 0라고 구라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기준점이 1660K가 100%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650 슈퍼를 100% 기준으로 맞췄을 때는 얘네들하고 특히 1060하고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나요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10%면 그래서 구제품 중간 라인업을 이기는 제품인 거죠 다만 당연히 팀킬을 하지 못하게 1660이랑 비교하면 은 약간 처지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 8%, 7% 정도 처지는 성능을 보여줘요. 1660 슈퍼랑 비교하면 조금 더 많이 처지고요. 10% 이상 차이가 나고요. 한 12%, 14% 사이 정도. 그래서 165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살만한 제품인가?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가성비 비교 순위에서 2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만 해도 사실 22만원 정도에 팔렸으니까 이 순위가 3순위, 4순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2만원 내렸어요. 10% 가까이 드리고 자기 원래 가격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뭐 공시가가 159달러니까 대충 160달러 계산하고 뭐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은 20만원 조금 안될거예요 근데 제품별로 20만원 조금 안된 제품이 있고 20만원 조금 넘는 제품인데 평균가를 치면 한 2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어요. 현금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성비가 매우 좋, 좋은 제품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가 w 미만의 전력 소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성비도 좋죠. 전력 소비 대비 성능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스팀 고사양 게임을 한다, 혹은 뭐 QHD 모니터 쓴다 이런 건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전히 이제 국 게임 위주로 한다고 하신다면 뭐 오버워치라든지 롤, 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신 스팀 게임 말고 그런 거 하신다면은 적당한 가성비로 음, 사서 쓸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6, 70만 대 본체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그래픽 카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충분히 살 만한 값어치가 있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거를 한번 제가 정리해왔거든요 요목 요목 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의 준비해온 영상은 1650 슈퍼 품질 비교표입니다 자 1번 1650 슈퍼의 성능은 5500XT와 거의 동일하다 5500XT의 성능을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니까 밑에 구제품이랑 비교하자면 RX 570, 1060보다 약 10% 가까이 성능이 좋은게 1650 슈퍼고요. 1650 슈퍼와 1660은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이도도한 6, 7%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고 1660 슈퍼랑 비교하면 또한 15% 정도 가까이 차이 나니까 이 중간에 끼어있는 제품, 말그대로 가성배로 사기 좋은 제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X 570을 사거나 아니면 1650 슈퍼를 사거나 아니면 뭐1660 슈퍼로 넘어가나 거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1650 슈퍼의 최대 전력 소모는 100W 미만이다. 오버클럭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100W 미만 사용해요. 보조전원이 6핀 전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소모량이 뭐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060 대비도 대비에서도 좀 낮아요. 1060이 한 130정도 쓰거든요 130, 120정도 쓰니까 한2 3 0정도 낫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전력이다 당연히 발려도좀낮을 것이다 580, 590 요거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준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저번달 대비해서 이번달은 충분히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도 만족스럽고 특히 580, 590은 전성비가 안좋거든요 뜨겁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580, 590을 쳐다보기보다 저게 뭐 게임 쿠폰을 주든 뭘 하든 어지간해서는 1650슈퍼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성비 PC에 적합하다. FHD로 간단히 9곡, 배그, 오버워치, 롤, 피파, 카스 등 풀업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용 인코더 그래픽카드, 원컴2 그래픽카드 방송 세팅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때 인코더용 그래픽카드로도 적합합니다. 그렇게 1650 슈퍼의 쓰임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어때요? 이제 어떤 제품인지 감이 잡히시죠? 혹시 이제 이걸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표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표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항목 같은 건 맨날 똑같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할게요 평균은 얼마 전부터 새로 넣기 시작한 값인데 이거는 전체 제품의 뭐 소음 평균치, 온도 평균치, 부스터 클럭의 평균치 카드나 행운 가격 평균치를 표기해둔 겁니다 이 평균치보다 소음이 낮거나 온도가 낮고 그리고 부스터 클럭은 높고 가격은 낮은 제품들은 제가 점수를 추가로 더 줘서 어, 나름 객관적인 추점평가 점수를 줬습니다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제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편은 늘 똑같지만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흰색 순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시겠죠? 빨간색이 나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표를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EMTEC 지포스로 시작하도록 하죠 EMTEC 지포스는 원펜짜리 제품 하나를 내놨어요 스토맥스 나노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가격은 저렴해요 어, 평균가 보다는 내려 싸요 카드가는 한 15,000원 싸고 현금가는 뭐 6,000원 차이 정도는 합니다 많이 싸진 않죠 애초에 이 가격은 전부 다 가성비를 노리고 나온 라인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높은 제품이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 합니다. 전원부 모스펠과 캐피시터 같은 경우는 그냥 레퍼런스 기반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 플러스 1. 뒤에 게 명울이고 앞에 게 코어 부분. 전원부입니다. 부스트 클럭은 미니 제품 치고는 좀 높아요. 1770이에요. 물론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최소 보장, 부스트 클럭이니까요. 제로 펜 기능 없고 보조 전원 6핀이고, 어, 히트 파이프가 없습니다. <웃음> 히트 파이프가 없어요. 제품 보시면은 히트파이프가 그냥 보이지도 않을 까요한 개라도 넣어주면 좋겠지만 당연히 가성비를 잡기 위해서 백플도 안 넣고 LED도 안 넣습니다 AS는 e n t e 이니까뭐 주관적으로 봤을 때 평가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보셨을 까요 밑에 갤럭시 제품은 이 펜에 히파도 있는데 히파도 있는데 얘가 67도가 나와요 근데 얘네는 그스톰엑스 나노 같은 경우에는 왜 63도인가요? 당장 보면 아시, 아시다시피 아시저 EMTEC 거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아주 미니미니하게 생겼는데다가 여기 펜이 중간에 커다랗게 하나 딱딸리는 끝이에요 썰렁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놈이 어떻게 해? 갤럭시? 응? 얘는 그래도 이펜인데 이렇게 훨씬 길고, 히트싱크도 큰, 이펜 e 제품을 이기나요? 말이 안 된대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갤럭시 이펜 e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이 이제, 요 밑에 히트싱크라고 하죠, 박렬판. 방열판. 요 박렬판이, 자세히 보시면 알수 있는데, 뜯어서 보시면 알아요. 이쪽에 메모리 있거든요? 메모리 쪽도 시켜주고, 그리고 전원부도 시켜줍니다. 거기다가 요 GPU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전체를 전부 다 발열 해소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GPU 온도만 적어놨잖아요 이 GPU 온도는 약간 오르더라도 전원부 온도랑 이 메모리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위에 EMTE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열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뜯어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삐쭉삐쭉삐쭉삐쭉하고 둥글게 생겼는 방열판 하나 딱 있거든요 아, 좀 네모나게 생겼나? 아,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모나게 생긴 방열판 작은 거 하나가 있어요. 요거 뒷면에 보면은 음, 요 부분 이렇게 튀어나 와 있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GPU 접촉하는 부분인데, 요 튀어나 와 있는 부분 여기에 GPU만 딱 접촉됩니다. CPU 아니에요, GPU지. 그래서 메모리 같은 거 있죠. 메모리와 전원부시켜주질 못해요. 그냥 바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롯시이 오로, GPU만 시키는 발열 해소 그리고 전체를 다 시키는 발열 해소는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온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팬이라도. 대충 이해하셨죠? 히트 싱크가 좀 작고 원팬이라 하더라도 얘는 GPU밖에 안 시키기 때문에 GPU 온도가 착하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팬이 이제 또좀더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소음이 커요. 소음이 뭐 2, 3dB 큰데 갤럭시꺼 보다 그거 감안하고 지표만 시켜준다 생각했을 때 당연히 기대수명은 갤럭시께 좀더 유리할 겁니다 메모리 쪽이 가끔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높은 온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근데 그런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거고요 전원번도 내려가면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오버클럭할 때도 약간 유리하고요 갤럭시 제품이 더 좋은 거 맞아요. 비록 온도가 높더라도. 저는 어지간하면 이런 원팬 제품을 패스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펴보고 여러분이 야 온도가 낮네? 생각하고 그냥 사면 안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이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원팬 제품은 다 패스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이엔텍 제품은 원팬 제품인데 불구하고 온도는 다소 낮고 소음은 조금 있다. 보시다시피 부스트클라우 높다. 이엔텍에 준수한 a s 생각하고 사셔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또 추천하기도 애매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왜 갤럭시 제품은 이펜 제품인데 5천원이 더 쌉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갤럭시로 넘어가서 어, 193,000원이에요 5천원 더 싸죠 194,000원 현금가 기준으로 물론 카드가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현금가로 살 때는 갤럭시가 괜찮은데 카드 끌어볼 때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런 부는 구성이 거의 똑같아요 다만 얘는 드라이버모스 썼고 얘는 엔채널모스를 그상그 그 하이 모스펫 하나, 로우 모스펫 두개 이걸로 꾸며뒀어요. 드라이버 모스가 보통 더 좋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또 로우 모스펫 두개 넣었으니까 사실 품질로 따지기 조금 애매한 정도의 수준인 거죠. 나는 고만고만하다 생각해요. 고만고만하다 전원부는 레퍼런스랑 비슷하다. 부스트 클럭은 다소 낮은데 이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겠죠. 최소 보장 부스트 클럭이에요. 그리고 펜은두 개가 있고 제료 편기능은 아쉽게 없습니다. 보조전원은 똑같아요. 전력 소모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히트파이프가 한 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광고에서 히파 두 개라고 여러분 헷갈린 경우 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갤럭시 보이 지포스가 이거 내가 보기에는 1660그 이미지를 그대로 떠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트싱크두 개, 히트싱크와두 개의 히트파이프가 뛰어난 냉각으로 장시간 게임을 기게 안정적인 작동을 유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1650 슈퍼인데. 그래서, 이거 두 개인가 싶어 착각하신 분 있을까봐,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참고로, 보이 제품하고, 일반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갤럭시 그냥 블랙하고, 똑같은 제품이니까. 딱 봐도 겉, 겉에 보게도 스티커 빼고는 똑같죠? 근데, 똑같아1650 슈퍼. 보시다시피, 뭐죠? 히트파이프 한 개밖에 없어요. 두개 아닙니다. 한개예요 1650 슈퍼는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페이지 만들 때 새로 안 만들고 1660 거를 그대로 카피해왔나 봐요 그래서 잘못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트파이프는 한 개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전원부 전원부 시켜주죠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 시켜주죠 이 문제 때문에 얘가 다소 온도가 높게 나는 거지 실제로 온팬 제품보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히트파이프도 있고요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착각하셔서 어? 이거 두 개라 그랬는데 왜 신성조님 한개 해놨어요? 하지 마시고요 한개 맞습니다 그거 가끔 태클 거신 분 있길래 오늘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광고 페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갤럭시가 e m t 보다는 약간 반수 처지는 개향이 있지만 AS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 평균 소음보다 낮은 수치의 소음을 가졌습니다 34dB 정도로 보여줘요 온도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펜 소음을 낮추려고 아마 펜 설정을 약간 그 RPM 설정을 낮춰놓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갤럭시 제품이 현금으로 사실 때는 살만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구성은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고 기본은 다 갖추고 있어요 소음도 충분히 괜찮고 AS 괜찮고 온도도 아시대피그래픽카도 80도 안 넘어가면 돼요 80도 넘어가면 부스트 컬러 이 까집니다 안 넘어가면 됩니다 히파도 괜찮고 인 케이스일 때도, 뭐, 온도가 70도 초 정도로 나올 겁니다. 아니면 60대 후반이거나. 음, 모든 면에서 갤럭시 제품은, 살만하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은 이제 MSI 지포스를 한번 봅시다. MSI 지포스, 제가 게이밍 엑스트림 프로즈를 매우 고평가했어요. 7점이나 줬어요. 근데, 다만, 현금가도 비싸고, 카드가도 비쌉니다. 이거, 돈 만원만 더 주면은, 1660은 살수 있어요. 1660은 싼 제품 25만원이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를 현복가 어, 기준은 한 2만원 줘야 되고 카드가 기준은 1, 2만원 더줍니 돼요. 만 몇만 천원더됩니다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전원부는 그냥 레퍼런스 기반이에요 배반 차이는 없어요 어,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아요 1, 7, 5, 5로 그리고 매도 안되는 제로펜 기능은 지원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로펜 지원하는 제품이 두 개밖에 없어요. 1650 슈퍼에서는 그래서 영화 감상용으로 고른다? 그럼 진짜 괜찮을 까요 조용하니까 절팬이 있으니까 전원은 똑같이 6핀을 가지고 있고 히트파이프가 3개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테크를 거실 수가 있어요. RGB도 있고 이제 62도 다 어? 제가 그 광고 페이지 가니까 히트파이프 한 개던데요? 아 신순조님 그거 제대로 확인하십니까? 그럴까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1650 슈퍼 게임 EX 히트파이프 한 개예요. 근데 얘는 그냥 1650에 그러니까 1660 말고 1650에 광고페이지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더라고요 1650은 한개예요 히트파이프 한개입니다 아! 이거 확인하셨어요? 몇번 확인했어요? 실제 제품도 받고 혹시나 해서 허수아비님 제, 그 제품 평가, 평가하는 것도 받고 거기서도 세개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해외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아실 분도 다 아실까요? 테크파워 여기서도 세 개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1 6 9 0 슈퍼 세 개예요 히트파이프 세 개인데 얘는, 얘네는 는 이상하게 줄여서 줄여서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하여튼 MSI도 이거 좀 빨리 변경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유저를 속인다기보다 <웃음> 자기의 장점을 감추는 거니까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갤럭시는 빨리 고쳐야 될 텐데 MSI는 뭐 판매하기 싫으면 안고치든지 <웃음> 농담이고요 <웃음>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온도가 정말 준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데 얘를 돌리잖아요 돌리면 이래요 우웅 하고 올라갔다가 알지 알지 처음에 게임하면 아예 팬이 안 돕니다 히트싱크가 달궈지기 전까지 왜? 60도까지 안 올라가요 팬이 안 돌아요 60도 지나고 난 뒤부터 61도부터 팬이 돌기 시작하는데 또 이제 워낙 히트싱크도 크고 히트파이프도 빡빡이 있다 보니까 잠시 돌다가 금방 멈춥니다 금방 멈춰요 그래서 그 측정해보면 한 58도에서 62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10분 동안 게임 돌리면서 과부하 테스트를 하면요 그 소음치도 엄청 낮게 나와요 실내하고 뭐 2, 3dB밖에 차이가 안날 정도로 내가 24dB 되는 그 실내에서 측정을 하면 은 3dB, 4dB 올라가는 거예요 한 15cm 떨어져서 쟀을 때 그래서 매우 조용한 제품 그리고, 품질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니까 러 내가, 자, 히트파이프 많이 넣었지, 소음 낮지, 온도도 낮지, 부스트 클럭도 펭귄치보다 높지, 모든 면에서 괜찮다 생각해서 점수를 빡빡해 준 거예요. 다만 단점은 가격. 예, 가격적으로, 좀 솔직히 비싸요. <웃음> 비싸기 때문에, 이걸 고르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1650 슈퍼 정도만 사용할, 사용할 때 충분히 쓸수 있다. 그, 그, 노, 그 위에 거그 사봤자 필요가 없다. 하신 분들. 한데 조용한 제품을 원한다, 좀그 품질 좋은 제품을 원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사시면 될것 같아요. 단점은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있는데 AS 센터는 CS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벤투스, 벤투스는 제로팬이 없어서 오히려 이 트윈 프로더 7보다도 온도가 낮게 나옵니다. 온도가 낮게 나와요. 근데 많이 차이가 나요. 소음이. 소음이 아까 위에 원팬 버전 있죠 이 나노제품 그거하고 맞먹을 정도씩쉽습니다 36dB 제로펜 없으니까 계속 꾸준히 돌아서 온도는 더 낮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소음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요 9dB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물론 뭐 쓰지 못할 정도씩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귀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조용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여튼 어쨌든 차이는 크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뭐 제로펜 기능 없고 히트팔펜 그래도 한개 넣어줬습니다 어, 펜두개 미니멀한 사이즈의 투펜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고, 현금가 기준으로는 뭐 저렴한 편인데, 가성비로 땄을 때, 갤럭시보다는 좋은 펜은 아니라서, 추천하진 않을게요. 배트지 제품 뭐 이렇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MSI ITX 에어러라는 게있데 이것도 원펜 제품이에요. 근데 가성비도 딱히 안 좋고요. 뭐, 품질이 위에 인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또 AS도 별로고, 사살 값어치가 없는 제품이죠. <웃음> 이런 제품이 있다 생각하면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MSI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ASUS, ASUS, g 4 f o s 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국내 출시가 안돼 있습니다. 해외 리뷰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퍼온 겁니다. SIC638 썼는데, 이게, 솔직한 말로, SIC 그 드라이버 모스펫 치고는 조금 저렴한 제품에 속하지만, 어쨌든 드라이버 모스펫이고, 충분히 안정적인 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부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어, 다른 애들한테 비교해봐요 얘는 일단 코어에 직접적으로 가는 전원, 전원이 전원 4페이지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좀 확실하게 전원부 구성은 튼실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최대 부스트 클럭도 다른 제품보다 좀 높게 기본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 파이프도 두 개나 넣어줬고요 짧은 히트파이프 다니고 좀긴 히트파이프 두개 넣어줬어요. 백플도 있어요. 백플이 있는 제품 몇개 없거든요. 어, 백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RGB도 적용이 되어있고요. 온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히트싱크 두께하고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57도 좀 많이 낮죠. 전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소음 수치도 온도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이에요. 물론 뭐 게이밍 트윈 프로저랑 비교하면은 한5대1 0 b 높으니까 차이 좀 있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평균치보다 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고평가를 해드리겠는데 어 내가 예상가게 얘기해드릴게요 이거 24만원 현금가에 나온다 아수스 프리미엄이 붙을 거기 때문에 살만한 값어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오더라도 여튼 제품은 좋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가바이트 지퍼스를 보도록 하죠 기가바이트 윈드포스가 생각보다 살만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나왔어요 특히 카드 가격이 22만원 안해요 응? 늘 기가바이트 원래 윈드포스 제품 어느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싸게 나왔어요 비교적 전원부 같은경우는좀 아쉽습니다 하이 모스페 하나 로우 모스페 하나 구성이고 3 플러스 1이니까 레플런스기반한 비교해도 좋다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부스트카격은 평균치보다 높고 근데 히트 파이프 넣어주고 백플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온도가 착해요 윈도포스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온도가 착한 편입니다 2070, 2080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온도는 평균치보다 낮고요 서온도 보통 평균치보다 낮게 나옵니다 물론 약간 낮은 편이죠 둘다 약간 낮은 편인데 어찌 됐든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기가바이트 제품 음, 여러분 카드로 사신다 할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강추할 정도는 아닌데 나름 고평가를 받을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근데 UD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단가 절감형 제품이에요 뭐 제대로는 제가 테스트를 못해봤지만 히파도 없고 뭐 백플도 없고 LED도 없습니다 제로펜도 없고 워펜버전 굳이 살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아 딱히 없죠 네, 없으니까 아 기가바이트는 <웃음> 어 윈드포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전원부 구성은 둘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조택 제품 제가 아까 골라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1660 슈퍼에서는 조택을 추천했습니다 왜? AMP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트인은 추천 안 했어요 근데 1650에서는 AMP가 없고 트인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택 제품 가격적으로는 뭐 카드가도 싸고 현금가도 쌉니다 근데 전원부 구성도 아까 제가 기가바이트 살짝살짝 낮다 그랬죠 다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 하나 로우 하나 드라이버 모습에 박혀있는 것도 못한거 맞아요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낮아요 뭐 AMP 제품은 따로 낼지 모르겠는데 평균치보다 분명히 낮은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어요 펜은 두개 있지만 뭐 제로펜 기능이 있지도 않고요 펜 사이즈도 상당히 작습니다 히트파이프도 없고 백플도 없고 LED도 없습니다 물론 조텍의 AS는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팬이팬뿐만 아니라 히트싱크도 정말 미니멀합니다 그러니까 트윈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트윈이라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미니라고 부르는 제품이에요 라인업이 그래서 아주 작은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발열 해소에 매우 불리합니다 물론 71도면 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온도는 아닙니다 뭐 인케이스에 들어가더라도 한 75도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뭐 그럼 문제 없지 않냐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소음이다. 41dB 정도 되면은 케이스 안에 들어갔다고 조용한 건 아니에요. 케이스 안에 들어가도 꽤나 소음이 신경 쓸 수가 있습니다. 플로드로 돌, 돌 경우. 예, 심지어 평균 소음도 한 39dB 정도 나오거든요. 좀 높아요. 최대치는 41dB이고요. 그 정도면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갤럭시 거 가격이 현금가가 생각보다 착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도 7,000원이나 비싼데 이거 온도하고 소음 보면은 답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조택 거는 그냥 거르시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조택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컬러풀 지퍼스두 제품 나왔어요. 톰워크. 터마우크. 톰워크가, 이거는 얘는 이제 펜 설정이 잘못됐는지, 소음이 좀, 좀 있어요. 조택 거만큼 있습니다. 근데 온도는 미치도록 낮아요. 아까 아수스께 제일 낮다 그랬는데, 그 다음 거 낮은 게 톰워크입니다. 온도는 진짜 착합니다. 근데, 소음이 얘도 좀 신경 써요. 써보신 분들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전원 구성도 뭐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 정도면 그냥 평탄 친다 그랬잖아요. 드라이버 모스랑 비교도 딱히 부족함 없는, 상, 하나, 하, 둘.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뭐라 할게 없는데, 어, 부스트 클럭이 조금 아쉽고요. 물론 부스트 클럭보다 더 높게 터진 경우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히트파이프도 있고 레이코스 정도면 그래도 욕먹을 정도 AS는 아니니까 그냥 싼 맛에 쓸만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 소음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추천 제품 목록에 넣지 않겠습니다 뭐 특가에서 정말 싸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쯤 사봐도 나쁘지는 않은 제품 어, 근데 현재가 기준으로는 사기 좀 애매한 제품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어, 컬러풀 제품 중에 아이게임은 이제 토마호크보다는 상위 버전이에요 그래서 뭐 오버클럽 오시 버튼이 있는데 그 오시 버튼은 그냥 패터리 오버를 적용시켜주는 버튼입니다 어, 특별한 기능 안해에요 그래서 그걸로 평가점수를 더 주긴 좀 그렇고요 히트파이프 그래도 두개 썼고 어, 백플에 LED까지 꽂아줬어요 아, 나름 외형적으로 신경 썼습니다 어, 기본 구성을 충실하게 다져줬고요 다만 가격적으로는 어, MSI 제품하고 근접할 정도 비쌉니다 비싸죠 몇천 차이 안나요 MSI랑 그래서 이거 살 바에는 그래도 트윈프로스7을 사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하지는 않을게요 토마호크 제품보다 는 조금 좋은 제품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컬러품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펠리지포스 보도록 하죠 펠리지포스 제품은 사실 위에 e 이 c 텍스톰엑스듀얼라노랑 동일한 제품입니다 다만 뭐다 부스트클럭만 안올린 제품이에요 온도는 좀더 착하게 나옵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온도는 좀더 착하게 나오고요 장점은 없어요 <웃음> 가격이 그냥 보시다시피 펠리하고 임태하고 똑같거든요 장점 없죠 온도는 좀더 착하게 나오더라도 에브가 지포스 에브가가 그 제가 FTW가 하도 좋다 그러니까 딴 제품도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살려고 하신 분들 종종 있는데 뭐 SC제품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조금 사기 애매해요 우선 소음이 다소 있습니다 기본 팬이 고RPM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교하고, 또, 온도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평균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ENTEC AS 빵빵하고, 히트파이프 두개더 있는데, 얘는 매우 짧은 히트파이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트파이프 보통 한이 정도 길이가 되 있는데, 얘는 반 정도의 히트파이프가, 넓적한 히트파이프가 두개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외로, 반려 해소가 뛰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요게,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아, 문제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메모리 칩에 써멀 패드가 발려 있는데 이 써멀 패드 두께가 지우개 수준의 두께예요, 9mm예요. 거의 1cm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음, 그거를 히트 싱크에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그냥 발열 해소에 아주 미묘하게 도움을 주는 수준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보면 웃길까요? 보면 웃긴데 어떤 부분 웃기냐면은 자 기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메모리 칩이 밖게 있어요. 이 메모리 칩 시켜준다고 위에 써멀 패드를 붙여놨습니다. 써멀 패드를 붙여놨는데 써멀 패드가 상당히 두꺼워요. 막이 정도 두께예요. 진짜 거짓말 안하고. <웃음> 매우 두꺼워가지고 이게 위에 히트싱크에 온도를 전달하기보다 이 정도 두꺼운 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 넓게 딴데 딴 기판 쪽에 이렇게 다 온도를 발산하는 거예요. 넓게 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은 될 텐데 생각보다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도 솔직히 저렴한 편은 아니라서 아 이런 제품이 있다. 어 굳이 스펙 보고 산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말리지는 않을게요. 하여튼 애매한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가 좀좀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이너 3D 지퍼스가 있는데 얘는 이제 카드가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어, 217,000원이니까 카드가로 살려고 할때한 번쯤 고민해봐도 괜찮은 제품 그래도 꼴에 히트파이프는 하나 집어넣어놓고 아이노비아가 AS가 괜찮은 편이고요 어, 그리고 예전에 80mm 기본 팬썼인는데 85mm 기본 팬인가? 그걸로 변경이 되었어요 사이즈가 좀 커져가지고 팬이 생각보다 준수한 쿨링 효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직접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과 미출시 제품 하나까지 1650 슈퍼의 품질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총평가를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 신성조가 어 추천한다면 어떤 제품 추천해 줄래?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현금가로살때 갤럭시 제품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제품은 늘 현금가가 저렴해요 2060 슈퍼도 그렇고 2 0 7 0 슈퍼도 그렇고 현금가는 살만합니다 카드가고 현금가고 격차가 좀 있어서 카드가로는 비추하겠지만 현금가로 사실 때는 이 갤럭시 슈퍼 추천드려요 소음 별로 높지 않고요 온도 평균치보다 높긴 하지만 문제들 온도 아니고요 갤럭시 AS 괜찮고 기본 구성도 평타는 쉬는 수준 그래서 현금가 싼 맛에 갤럭시 추천드리고 내가 저 소음을 진짜 원한다 하시는 분한테는 트윈 프로저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딱1650 슈퍼까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한 사용용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된다. 높은 라인업을 굳이 볼 필요 없는데 저 소음을 원한다 하시는 분한테 이거 추천드릴게요. 보통은 솔직히 이거 살 돈으로 1, 2만원 보태가지고 그 위에 1, 6, 60 사는 게 이득이거든요. 아, 그리고 기가바이트 제품, 이게 약간 고가의 제품. 중, 중간급 이상의 평균치 이상의 품질을 보이는 제품 사실때 기가바이트 제품 한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어 아, 아. 음. 대충 거기까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갤럭시 제품은 무난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제품 본다면 은 트윈 프로젝트 7이나 기가바이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특가한다 그러면 컬러풀이 특가 자주 하거든요 토마호크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웬만하면 피해야 될 제품 혹시 있냐 했을 때 조택거 웬만하면 피하라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총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조택 관계자분 혹시 보셨으면 죄송하지만 이 제품 내가 추천이좀 어렵네요 대신 169 6 슈퍼 때 추천해드렸으니까 봐주세요 하하하하. <웃음> 여튼 이 편은 저희 카페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마음껏 파가셔서 보셔도 되고 혹시 제가 틀린 점이 있으면 수정사항으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음, 재밌게 보셨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도움이 되는 비교표를 들고 와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죠. 다음번에 뵙시다. 여러분 빠이빠이.